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5월 26일 화요일 업데이트 점검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번 점검 내용에서는 어, 저번주에 나왔던 소통 채널에 대한 내용들이 추가되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26일 오전 7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총 3시간 동안 업데이트를 진행됩니다. 자, 첫 번째 점검 내용은 이제 저번주 소통 채널에서 말했던 드디어 코스튬이 추가되거든요. 메뉴에 의상실, 의상 상점에서 이렇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의상이 어떤 게 공개되는지는 아직 나와 있지 않았고요. 이 의상 시스템엔 의상 상점에서 구매한 이 의상을 적용 해제 가능한 시스템이 추가되고, 내가 플레이 중인 캐릭터 클래스의 의상만 구매와 적용이 가능합니다. 의상에 머리 장식 가리기 기능이 있고요. 외형에 따라서 이 머리 장식 가리기 기능이 어 사용할 수 없는 의상도 있다고 합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이 시스템 나오면서 망토를 이렇게 가리거나 보이게 하는 기능도 추가됐으면 하는데요. 몇몇 디자인 중에는 망토 없는 게더 나은 캐릭터가 있거든요 특히 남자 캐릭터 같은 경우 이번에 어세신이 좀 그렇죠? 망토 없는 게좀 멋있어가지고 좀 망토가 있고 없고에 대한 그 숨기 기능도 좀 추가됐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컨텐츠 추가 및 개선입니다 무기에 이펙트가 추가되는데요 대상은 영웅 등급 이상 무기인 주무기와 보조무기에만 해당됩니다 이펙트가 나오는 조건은 브렐라는 11강 무기 그리고 지코스 슈리언 판대는 10강 이상 무기 엘튼은 9강 이상 무기에서 이 이펙트가 나옵니다 설정, 그래픽, 강화 이펙트 출력에서 해당 이펙트를 볼수 있게 설정이 가능하고요 해당 사진들이 이제 각 아이템별 이펙트 그 색깔인 것 같네요 브렐라는 1 1각은 이렇게 파란 색깔로 빛이 나고요 상급 영웅인 지수판 아이템들은 10강부터 이렇게 보랏빛을 내게 됩니다 어, 이거 보랏빛은 참 예쁘네요 색깔이 그리고 엘튼 9강은 이렇게 빨간빛으로 이렇게 이펙트가 나옵니다. 어, 개인적으로 엘튼 의상이 올 블랙으로 세팅이 된 만큼 아, 완전 빨간 것보다는 약간 검붉은 빛으로 났으면 좀더 멋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일 지팡이와 어, 이 수정구만 이렇게 보여줬는데 아마 검을 쓰는 캐릭터들은 더이 빛나는 게 멋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데빌체이서 전용 특화가 추가됩니다. 해금 조건은 레벨 81 이상부터고요 접근방법은 메인메뉴 특화의데빌체이서가 이렇게 따로 생긴다고 합니다 이 특화점수 획득처는 하불 이거는 이제 오든 평량 있죠 그리고 바이아르 요거는 비탱구원 대도시에서 데빌체이서 탐구자에게서 구매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 NPC한테 구매니까 이거는 골드로 살수 있겠죠 아니면 이번에 특화 포인트가 따로 생긴다든가 근데 아직까지는 따로 설명이 없는 거 봐서는 일단 예상은 골드로 구매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차원 난투전에 맵이 변경됩니다 외곽지역 제거 및 시작위치 중앙지역과 접근하게 변경 된다고 하네요 기존에 이렇게 밖으로 나와있던 이 대기, 대기라고 해야 되나요 스타트하는 이 지점이 이렇게 변경 후에는 기존의 맥과 가깝도록 이렇게 변경된다고 합니다 또 공간도 더 넓어졌네요 성물 쟁탈전이 개선됩니다 일정시간 경과시 쟁탈종인 성물이 자동해소되는 기능이 어 이렇게 수정되는 것 같은데요 성물의 쟁탈종인 상태가 600초가 지나면 성물이 성소로 자동해소되도록 기능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자동해소까지 남은 시간은 지역지도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성물 쟁탈전은 시스템 메시지를 통해 일정 주기로 자동해소까지 남은 시간이 안내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쟁탈 즉이 성물을 들고 600초가 지나면은 자동으로 원래 위치로 돌아간다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어, 예전부터 쭉 하던 방식이 성물을 다른 서버가 들고 있다가 숨어서 뭐 숨바꼭질을 하는 식으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 해당 방법을 막는 기능인 것 같네요 어 600초니까 총 10분이겠네요 10분 동안만 들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숨바꼭질 메타가 안 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물쟁탈전 관련지역 지도가 개선됩니다 지역정보 가리기 보이기에 관계없이 성물 위치 및 탈환 위치 송소를 표시하도록 개선된다고 하네요 성물 쟁탈자 사망시 지역 지도에 떨어진 성물 위치가 표시되도록 개선된다고 합니다 와 이건 제가 성물전 나올 때부터 원하던 거였는데 계속 댓글이나 뭐 게임 내에서 계속 하던 얘긴데 이제야 패치가 되네요 이게 좀 지도에 보여야지 좀 편한데 모바일로 할땐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맵 켜가지고 위치 찾는 게 굉장히 힘든데 이제 일반 맵에서 그 지역 정보 켜도 안 켜도 보이기 때문에 좀더성물 쟁탈전이 쉬워질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장비 강화 편의성이 개선됩니다 장비 강화 시 파괴 경고 안내 여부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됩니다 옵션 해제를 선택할 경우 파괴 확률을 가진 장비 강화 시 안내 없이 강화에 시도할 수 있다고 하네요 어, 이 말은 팝업 안내 출력을 끄면 은 강화 버튼을 눌려도 또이 팝업창이 안 뜬다는 겁니다 그 아이템이 파괴될 수 있다는 그 팝업창 뜨죠 5강 이상 장비 터지는 장비 중에서 어 강화를 누를 때이 장비는 터질 수 있다 뭐 이런 팝업창이 뜨는데 이 안내를 출력 안 하도록 끄는 그런 UI 기능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캐릭터의 밸런스에 관한 내용인데요 워러드 추가 효과 스킬 개선과 블레이더 추가 효과 스킬 변경 및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워러드 쪽에서는 들깨바람 가보 파괴 효과가 기존 5초간 상대의 방어력 3% 감소해서 변경 후에는 5초간 상대의 방어력 6%를 감소합니다 두배나 증가하게 되었네요 승천의 불길 감각도나 효과에서 5초간 방어력 3% 증가가 변경 후에는 5초간 방어력이 10% 증가하게 됩니다 워로드는 확실하게 버프가 되었네요 그 다음은 블레더의 추가 효과 스킬입니다 칼날의 노도 피해 칼날 효과가 50% 확률로 체력 2% 회복되던 게 75% 확률로 체력 3%가 회복됩니다 어 이거는 확률도 올랐고 회복량도 올랐기 때문에 확실하게 버프네요 이 푸른발톱의 약점 방어 효과가 또 이제 변경이 됩니다 10초간 방어력 3% 증가가 변경 후에는 5초간 방어력이 10%로 증가하게 됩니다. 어, 해당 스킬은 지속시간이 줄어든 만큼 효과가 증가하게 되었네요. 하지만 효과는 2배 이상이 증가했기 때문에 좀 버프라 봐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레이더 연계 스킬 재사용 시간이 개선됐는데요. 칼날의 노도, 푸른 발톱 이둘다 표식을 박은 다음에 쓸수 있는 마지막 스킬이었죠 해당 스킬이 칼날의 노도 같은 경우는 1렙 기준 기존 50초에서 25초로 절반 줄어들었고요 푸른 발톱은 1렙 기준 기존 45초에서 22.5초로 줄어들었습니다 어, 이 해당 두 스킬은 쿨타임이 줄어든 만큼 어, 스킬의 공격력이 소폭 하향됐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뒷늦게 나온 아처와 어세신는 마지막 표식 스킬이 굉장히 쿨타임 짧았는데 블레이더만 안타깝게도 엄청나게 긴 쿨타임을 가지고 있었죠 이거에 대한 밸런스가 좀 완화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저 편의성으로 스킬 순차 발동 기능이 추가됩니다 자동 전투시 사용되는 스킬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는 순차 발동 기능이 추가됩니다 연계 스킬 고유 스킬을 포함한 일부 스킬은 우선순위 설정에서 제외됩니다 어, 이 나중에 제외되는 스킬만 또 찾아서 모아놓은 영상을 또 만들어야 겠네요 어, 해당 이미지를 보면은 이렇게 숫자가 붙어있고요 아마 이숫자 붙은 순서대로 발동이 되겠죠 어, 이런 경우 이 순차활동을 써야됩니다 쿨타임이 서로 비슷한 스킬이에요 근데 네, 예를들어 1번 스킬이 좀더 딜이 세고 뭐이 스킬이 사용시 발동되는 추가 버프 능력 같은게 더 좋은데 항상 B스킬이 먼저 발동되어서 어 A스킬 효과를 못 받는다 뭐 이런 경우 순차로 적용해 두면은 항상 A스킬을 먼저 발동해서 효과를 받고 B스킬을 쓴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어이 부분 또한 나중에 전직업 대상으로 한번 스킬 트리를 이렇게 짜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사냥 거리지향 기능이 추가됩니다 지정한 거리 5에서 20m 내에서 가장 가까운 대상을 자동으로 사냥하는 기능이 추가되는데요 이 기능 또한 어, 복귀 거리 설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세세하게 이 스크롤바로 조정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몬스터 흔적 아이템 편의성 개선 몬스터 흔적 아이템 상세 설명이 개선됩니다 좋은 점은 이거죠 바로 거래소와 어이 흔적 단계를 볼수 있는 이 표시가 추가됐다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게 몬스터 조사 안에서 이렇게 거래소 마크를 통해서 바로 거래소에서 흔적을 구매할 수 있도록 편의성이 또 추가되었네요 동료 이야기 정렬개선 신규 인물 소개 및 보상 획득 대기 항목이 상단에 위치하도록 정렬 됩니다 아이 부분은 이제 동료 얻을 때그 우리 컬렉션 있죠 노란 고래 상단 그 노란 고래 조합받는그 이야기 그 패널 항상 새롭게 얻는 거는 직접 찾아야 되죠 그 빨간 체크 돼 있는 거이 네, 부분이 개선으로 항상 상단에 올라오도록 한다고 돼 있네요 이제 더 편하게 그냥 아이템 받기만 누르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월드맵 편의성 개선입니다 원거리 근거리 강화몬스터 사냥터 표기 기만해본 지부터 이제 원거리형, 근거리형, 강화 몬스터가 추가 되었죠. 이 해당 상한 안처가 따로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역, 지도, 사냥터, 아이콘, 몬스터 정보를 통해 특정 강화 몬스터 정보가 표기 된다고 합니다. 현재는 이 해당 표시는 그 몬스터 조사에 가셔야지만 볼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월드맵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바뀌는 것 같네요. 다음은 지역 토벌 완료 여부 확인. 완료 전에는 뭐 이렇게 돼 있다가 완료 후에는 초록색으로 체크 되어 있네요. 현재는 빨간색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초록색으로 이렇게 체크표식 나있으면 좀더 보기가 편할 것 같죠 그리고 신규업적 전설등급 영원석 승급 실패 관련 업적 50개가 추가됩니다 신규 소환수 14종이 추가됩니다 신규 전설등급 소환수 2개 바로 꼬마 아루투만 꼬마 파르비냐가 추가되고요 신규 고급에서 영웅등급 소환수가 12종이 추가됩니다 드디어 전설등급이 종료 이외에 또 추가가 되네요 신규 소환수가 추가됐다는 것은 곧탈 것도 두 종류가 나오겠다는 거죠 어, 해당 두개가 추가되고 전설등급에 그 꼬마 디노스가 능력치가 변경됩니다 기존의 생명력 재생속도 12 붙은 게 철벽 8로 바뀌었구요 pve 피해감소 12 관통 8로 바뀌었습니다 해당 능력치는 업데이트 이후에 적용된 전투력이 변경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변경되는 철벽 관통에 대한 능력치를 좀 설명드릴게요 자 관통의 경우는 pvp 시 대상의 철벽 수치보다 관통이 높을 경우에는 공격력 피해량이 증가된다고 되어 있고요 철벽의 경우는 p v p 시 대상의 관통수치보다 철벽 높을 경우에는 피격 피해량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맞을 때 피해량이 더 감소되는 거죠 이두 개는 pvp의 전용 능력치인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펭귄드 돌림판 누적보상 횟수가 개선됩니다 마지막 회차인 60회 보상을 받지 않은 채 돌릴 경우에는 어, 현재 회차수가 증가되도록 변경된다고 되어 있는데 어, 이 느낌으로 봐서는 60회 60회로 가득 채운 다음에 아이템을 받지 않고 돌릴 경우에는 누적치가 안 쌓였거든요 근데 내일 업데이트 이후에는 60회차 이후로도 누적이 된다고 그런 설명인 것 같습니다 교환소에 붉은파도 상단에 상품이 추가됩니다 추가 상품은 브렐란 무기, 방어구, 계정, 주간 구매 한정 1회로 바뀌고요 필요 재화는 붉은파도 조화 1000개입니다 검은 문어에 이어서 어, 붉은파도도 이렇게 브렐란 확정을 얻을 수 있는 게 생겼네요 어, 추가적으로 검은 문어 그 교환하는 이벤트는 아직 종료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벤트가 새롭게 추가됩니다. 강화주문서 상자 이벤트 제작식이 추가되는데요. 어, 강화주문서와 마력의 깃든 고서를 이용해서 눈부신 망토 강화주문서와 아티팩트 강화 주문서가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해당 주문서 안에는 축복받은 망토강화 주문서 상자 혹은 망토강화 주문서 선택 상자를 획득할 수 있다 되어 있네요 그리고 저주받은 망토강화 주문서 이렇게 또둘 중에서 하나 랜덤 획득 가능한 것 같고요 아티팩트도 똑같이 축복받은 저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받을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아티팩트는 이렇게 조각품 수정 봉인암 문양이 있습니다. 어, 해당 문양은 현재 거래소 업데이트만 되 있고 아이템은 추가되지 않은 아이템이고요. 봉인암 수정 조각품 이렇게 아티팩트입니다. 그리고 또 200일 기념 감사 이벤트 2탄이 추가되는데요. 카트리의 연구일지 찾기라고 해서 내일 점검인 5월 26일부터 6월 30일 점검 전까지 진행되고요. 대충 내용은 어, 여기에 나오는 특수 네임들을 찾고. 상급 영웅 기거이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매일 낮 12시 30분 오후 9시 30분 하루에 두 번만 나오고요 출현 지역은 루나트라의 파멸의 화산 허상의 고원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해당 지도 파멸의 화산 데커스 화산 위치에서 피코가 나오는 그자리고요 다음은 여기는 허상의 고원 어, 비텐고원에서 파르비네아 두번째였나 첫번째였나 아무튼 파르비나가 젠되는 자리 거깁니다 해당 지역에서 하루에 두번 어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어 허상의 고원은 괜찮으나 해당 파멸의 화산은 레벨 83 이상부터는 여기서는 아이템 획득이 안되거든요 여기서는 아이템 획득이 되지 않습니다 어 해당 이벤트에 대한 내용이 지금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아마 내일 또 나올 것 같은데 이 내일 나올 때8 3랩 이상도 드랍이 가능한지 한번 또 찾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일 기념 골드지원 핫타임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어 해당 이벤트는 6월 2일 점검 전까지 진행하고요 평일에는 오후 9시부터 오후 11시 59분 3시간 동안 진행되고 주말에는 낮 12시부터 오후 2시 그리고 오후 9시에서 오후 11시 59분 이렇게 주말은 두번 동안 하게 됩니다 접속 유지 보상 이벤트가 개선된다고 하네요 현재는 요렇게 총 7단계까지 하지만 패치 후에는 1단계에서는 상급 축복의 물약 이건 그대로고요. 미식가의 도시락 이것도 그대로고요. 1 5번부터는 3만 골드로 봤던 게 10만 골드로 개편됩니다. 그리고 고급 영혼의 파편 하나 봤던 게 5개로 주고요. 그 다음에 영혼의 정화수가 또 초과가 됩니다. 6단계에서는 상급 축복의 물약도한개를 봤고요. 어 1단계하고 6단계는 어,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마지막 7단계에서 펭귄트의 각인석 상자를 받게 됩니다 어 각인석 100개, 7억게 각인석 50개, 환상의 각인석 30개를 받을 수 있는 상자가 받게 됩니다 아마 이거 이거 3개 중에서 랜덤으로 받는 거겠죠? 이거 3개를 다 주는 거면 은 어, 굉장히 보상 괜찮죠? 하지만 현재 보상에있던이 펭귄트 보물 상자처럼 아마 무작위로 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될지는 내일 패치 후에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이벤트였던 학자의 낙원 아이템을 이제 버릴 수 있도록 또 수정이 됩니다 그리고 학자의 낙원 시간 충전권 사용 못하실 분들 혹시 버리자고 갖고 계셨나요? 이, 나, 이 학자의 낙원 시간 충전권이 입부상점 이벤트 상점 들어가서 학자의 낙원 교환 탭에서 몽환의 틈 시간 충전권 선택 상자로 구매 가능하도록 바뀐다고 하네요 뭐 해당 남아 있으신 분들은 버리지 마시고 꼭 다른 몽환의 틈 시간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내일 26일 업데이트할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부분 저번 주에 나왔던 소통 채널에 대한 내용이 다 언급되었고요. 어 일단 코스튬에 관한 거는 지금 의상이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여기 엑슬러 현재 여기 스킬 개선 나오는 이 엑슬러가 지금 새롭게 추가되는 거 입고 있는 것 같죠. 어 일단 흰색 옷에 어이 모자 모양 딱 봐도 느낌이 마릴룩 약간 재봉 느낌의 그런 코스튬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의상이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무조건 하나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내일 추가되는 의상과 함께 또 변경되는 점 업데이트 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